지난 이야기 의도로 향하는 배에 올라탄 두 남자 설레는 마음으로 배에 오토바이를 실어 보는데 바다 위를 40여분에 달려 오늘의 목적지인 의도에 도착하는 중년의 두 남자 그두 번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의도의 상징인 보승도치와도 사진을 찍으며 여행 기분을 한껏 끌어올려 보는데 의도항을 등에 지고 이제 아름다운 의도의 해안도로를 향해 달려나가 보는 두 남자. 이내 스로틀을 감는 손이 경쾌하기만 하다. 두 남자는 바이크 위에서 작은 다짐을 해본다. 인생이 마냥 꽃길 같지는 않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꽃길이라고 말이다. 지금 위도는 가는 길마다 곳곳이 벚꽃의 유채꽃 그리고 야생화까지 달리는 내내 황홀경을 선사해주며 충분하다. 사학동 오랭이와 이한 두 중년의 남자가 오늘 머물 곳으로 낙점된 곳은 위도의 수욕장 술밭이다 달리고 달려 머물 곳에 도착한 두 남자. 캠핑의 맛은 구워 먹는 고기라지만 지역 식당을 이용해 주는 것도 서로에게 좋은 것이란 거라는 두 남자이다. 술을 못 먹는다. 술 먹으면 이렇게 응. 캠핑질랑 싸고 가고. 그래요? 집에서 다 동사증 거시아 막걸리 잡힌다고? 예. 그러면은 노즈미님 막걸리 드셔. 나는 소주. 드시고 형님 소주 드셔요 어, 어 그래요. 저기 소주나 막걸리 하나. 처처럼 이거 j 요없네참 u 설 o j u soju, soju, soju, soju, soju, s o 소주 soju, soju, soju, soju, soju, soju, 놀 o j u s o 아 u soju, soju, soju, soju, soju, soju, s 네 그때 사라졌으면 어떻게 오죠 아니야. 그때 유튜브 강요. <웃음> 어. 아이고, 진짜 저녁 너무 맛있게거같네니다 아유, 시원하다. 아, 이고 좋다. 맛있지. 아, 이 불레. 블레. 블레. 아, 블분보다 좋네. 클라네이 시가 분내보다 좋아. 플라스 블레, 클스 블레. 블레가 좋으면. 아. 아. 음. 아. 캠핑에 그그 그, 그게 있었어 아. 형님도. 아. 아휴. 좋다.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와 탄내 두 남자의 밤은 멋진 파도 소리만큼이나 아름답게 흘러만 가는데 뜨거운 게 조심하시고 물이 또아 너무 많아도 또 거시기한 게한이 네. 정도 드셔보시고 어 네. 네. 아 괜찮으세요 물 냄새 분내보다 좋네데 음. 이렇게 아침 이슬을 먹으면 또 이렇게 기회가 참운치가 있네 이슬 어지간히 마치기 힘들잖아요 에이. 요즘 같은 때는 진짜 귀하고 완전히 틀려요 틀리죠 틀맞이. 이게 흘러버리지 않고 배쳐 있더라고 보니까 아까 날 이른 아침 격포로 돌아갈 배 시간이 남아서 의도해 곳저곳을 구경하며 산책해 보는데 의도는 해상 무역의 거점답게 시시비비를 가리던 관아가 섬에 존재하는 서해 최초의 섬이었다. 같아. 맞지. 잘 사는 집. 고즈넉한 의도의 풍경은 언제 어느 곳에서 오토바이를 세워도 극대어한 그 절경을 뽐내듯 그들 앞에 아름다움을 펼쳐낸다. 돌아가기 전사막동물랭이와 이안, 이두 사람은 아름다운 풍경을 더 많이 눈과 가슴에 담아두려 노력해본다. 마치 그 아름다운 풍경은 다시금 일상에 살아가는 용기와 자양분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사막동물행이와 이안 이두 남자를 싣고 바다 위를 달릴 배가 도착하고 의도에서의 즐거움은 뒤로 하고 배에 차분히 승선을 해본다. 의도에서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배에서 하선하는 두 남자 추억 가득히 의도에서 보낸 하룻밤과 오토바이로 떠나는 모토캠핑의 참맛이야말로 일주일간의 스트레스를 풀어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100cc 작은 바이크로 떠나본 모토캠핑 다음 여정은 어딜까요? 사박도모랭이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다음 여정에 큰 힘이 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